출발 출발 <웃음> <웃음> 오 r i d m o no. o 레레레 t t Camera rolling. y e a c t i o w e h 가 있어? a l right. Cut. Cut. Oh, that was good. g u y s Yeah, that was good. I'm thinking we get a wide angle and we're done, a l right? Yeah. Okay, how much? Uh, a little more. Oh. Oh, what? what the... Hello? Can you hear me? 이게 어디야? 어, 얘들, 안녕. 자, 다들 저 따라오세요. 알겠습니다. 갑시다. 왜 이렇게 막 뛰어대? 오, 우리 쟤 버린 거야? <웃음> 이마 여기요! 이봐 어 문호 달려달려 달려오라 달려 달려오라 달려다 달려다 달려오라 달려오라 달려오라 달려 달려 발에 불나게 달려오라 음음오음 어디가 차로가 다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갔다고? 아간거 같지가 않은데? 얘.. 예,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너무.. 멀어.. 오. 어.. 안졸을구야 소리도 안 질러.. 형.. 어. 어! 나도 들어갈게요 끝나면.. 아 오케이.. 어어어! 살았다! 어 감사합니다 하느님 오케이 okay. 근데 여기 어디야 아 깜짝아 스폰지밥 스폰지밥 봤어 여기가 예. 너무 넓어서 예 찾기 힘듦 아 망했네 어, 용, 어어 용. 잠만두 가지다. <웃음> 얘들아, 이제 또개운나 오는 거야? 나도 같이 오징어 응. 할아버지 않냐? 응. 우린 까무잖아. 까무끼리는 니꺼 네 거, 내꺼 거 없어. 어, 야, 저 돌려, 돌려, 돌려, 돌려. 야, 빨리, 한마 혼자서 뭐 하는 거야! 감독 캔동은 지금 안 됩니다. 어, 야, 야, 야. 그 소리가 좀. 뒤로, 돌았! 돌아... 그렇지. 어! 안 보여! 씨야가! 뭐야, 얘 예, 얘들아? 얘 예, 얘들아? 어, 1포인트 고맙다. 어, 너 있었구나. 어, 뭐야? 어디 갔다 왔노? 아, 오케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오케이! 찍겨찍겨찍겨이쟤 <웃음> 빨리 와라! 개무섭단 말이야! 어, 저거 네개팔달링 저거 뭐야? 괴물이야? 내 네, 바로 뒤에 있어요. 내 네, 바로 있어요. 뒤에 있어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온다 온다 온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온다, 온다, 온다. 네,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오오오오오오 미친 미친 째껴 째껴 째껴 짜파 다리 아아아 다리 아아아 아아아 아아아 리 아아아 다리 아아아 다리 아아아 아아아 아아아 아아 오오.. 직 있고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 눈뽕, 눈뽕. 내가 어어할어어어어어어머나나어어도어어네나 <놀라> 허허! 개꿀다 얘들아, 인생 혼자야! <웃음> 어, 어, 됐다! 출구다! 출구가 없네. 문 열어주세요, 한 번만! <웃음> 어, 뭐야? 검주가 어디야노? 어? 야, 야 찢겨 찢겨 열어세이야! 열어세요야 한번만 열어세요야 이러다 개불온다 빨리 튀어 게이버 하나가 어디있지? 고이 나한테 물어 <웃음> 기다리셈 죽지말고 오케이 검두가 같이가 가치가... 괴물이다 여기 또 어디야? 쟨! 여기 어디? 난 뉴규 허리머리 여기 어디? 난 뉴규 아... 뭐야 이거? 어... 창문이 많은 곳으로 가라? 오케이 아, 그래, 나 울지 않음 4단계에서 예 포기할 할듯 해요 이거 밧줄 뭐야 이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짜짜짜. 밧줄 먹어 안돼요 안 기가안 먹어요 예. 친구들 이거 이게 무섭대 그래? 어? 저거 좀 무서운 말 하겠다 시간제한이 있어서 이게? 전이 판만 조금 예 구경할게요 아오케 이자 과연 테스 역은 살수 있는지 살수 없는지 보소라 <웃음> <웃음> 숨어 숨어 숨어 있 숨어 숨 린 까무잖아. 그러니까 까무 까먹끼린... 끼리가가무끼리는이꺼래거 네네 없어. 자... 아아아아아아아 you and d e d Are you play game? t h a n you.